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은 스마일러의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 친구를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사육장이요 6자 그러니까 1800 1800짜리 사육장이에요 그리고 세로폭이 800 높이도 800 6자 강폭 지금 사육장인데요 이 사육장에 어떤 특별한 친구가 있냐고요? 자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요 나무 위에 보이시죠? 이 특별한 친구예요. 그 다음 요 뒤쪽에 보시면 또 특별한 친구가 있죠. 자요쪽으로도 있고요. 요굴 속으로도 있어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요. 굴 속에 숨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특별한 친구들은요. 아이언 크랩이라고 해요. 지금 영상으로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제가 조금 있다가 영상을 그 다른 핀셋하고 비교해드리면서 이 친구들 크기를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자, 저렇게 있을 때 포스가 정말 멋져요. 제가 이 사육장을 보시면 코코 코코스크로 이렇게 다 바닥이 깔아져 있고요. 어, 이렇게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들이 있고요. 이렇게 나무로 해서 교목성 나무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네 담수물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소금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온도는 27도 28도 뭐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정도 사육장에 총 아이언 크랩이 10마리가 있어요 자이 사육장을 어떻게 청소하냐 네이 유리를 열면 어이 아이언 크랩들이 당연히 나오기도 하고요절 물려고도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주 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육장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가까이 있는 친구가 일단 제가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피하시는 거 보이시죠? 일단 이 친구들도 요 위에 있는 눈으로 절 감시하고 있어요. 보시면 제가 일단 사육장 문을 열면 아이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 이 친구는 집게발이 지금 보시면 부절되어 있는데요 어, 탈피를 통해서 이 부절된 집게들은 다 재생이 돼요 지금도 재생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암수 다섯 마리씩 다섯 쌍이 있어요 저는 저렇게 있을 때가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얘는 인형인 것처럼 진짜 요렇게 나무위에 꼼짝도 안하고 있죠? 이러고 있는 모습 보세요. 일단 제가 가니까 이 커다란 집게발을 이용해서 저를 물려고 하지만 사실 이 친구들은 집게발로 그렇게 막 먼저 와서 확 물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친구는 배 보이시죠? 저렇게 배에 어배저 부분이 넓은 친구가 안 컷이겠죠? 좁은 친구들이 수컷인데, 어이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가 수컷이에요. 배그배 껍질이라고 하나 이게 좀 좁죠? 이렇게 하면 수컷. 이 친구처럼 좀 넓으면 안 컷이에요.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개들하고 똑같이 암수 구별은 되는 거고요. 어 저는 이렇게 문을 열고요. 어 밥그릇도 치워주고요. 물그릇도 치워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저희가 사육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친구들 크기가 대충 가늠이 안 오시잖아요. 어, 작은 친구, 이 친구가 좀, 나무에 있는 이 친구가 좀 작은 편이에요.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핀셋이요. 28cm 짜리, 센, 저기, 핀셋이에요. 음. 자. 거의 핀셋, 얘네들이 다리를 쫙 폈을 때, 이, 이 아이언 크랩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거의 핀셋 길이만큼 되겠죠. 숙화 친구는 훨씬 더 큰데요. 지금 어, 딱 가늠하기가 애매한데 이쪽 이쪽 친구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실제로 보면 엄청 커요. 아우 너무 빨리 도망가네. 잠깐만 잠깐만. 한번만. 자 보시면 제가 핀셋을 앞에 놔드리, 놔볼게요. 자이 정도 돼요. 어, 다리를 다 폈을 때는 이 핀셋끼리보다 사실 더클 거예요. 이 정도로 크고요. 정말, 어, 제가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비교하고 싶지만, 음, 일단 저도 무서우니까 이렇게 핀셋으로 비교해드렸고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이게 큰 느낌이 나요. 이런 아이언 크랩이 스마일러에 지금 새로운 친구로 들어왔고요. 물그릇을 치워주고 싶은데요. 어, 요 친구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놀고 있어가지고. 정말, 어, 진상이네요. 야, 나와봐. 나와야지 물그릇을 치워주지. 이렇게, 정말, 어, 개의 진상을 부리고 있네요. 어우, 나오네요. 나와 나와야지 치우지. 어우 나오지 않겠다고 찌개발로 저한테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이시죠? 나와 나와야지 물을 가야지. 정말 진상이 진상이네요. 오 찌개발로 아주 저를 위협을 하는데요. 오. 스마일러에 이렇게 개진상 친구가 있답니다. 자 끝까지 나오지 않아서 물그릇은 다음 다음에 치워줘야 될것 같고요. 자 코로나라 다들 힘드실 텐데요. 이 개진상 친구를 보면서 한번 웃으시라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멋진 아이언 크랩을 만나고 싶다면 스마일라에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